안녕하세요 펴만드는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3월 월간견적 준비했습니다 물론 3월 이미 말이니까 사실상 4월 월간견적이될것 같지만 어, 나름대로 빠르게 진행을 했어요 뭐 아시다시피 영상에 거의 텀도 두지 않고 리뷰하고 CPU 비교표 찍고 그래픽카드 비교표 찍고 그리고 이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진짜 빠르게 진행했는데도 이제서야 올리게 되네요 어, 여러분한테는 양해 좀 부탁드리며 그러면 오늘 날짜가 3월 23일입니다 3월 23일 기준 월경 견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일단 50만원대 40만원대 사무 견적은 부품이 바뀐 게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부품을 왜 선택했는지는 처음 보신 분도 있을 테니까 짧게나마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50만원대 인텔 견적 40만원대 AMD 견적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AMD 견적 가는 게 좋습니다 다만 정말 라이트한 용도로 쓰시거나 아니면 약간이라도 빠릿함을 원하시면 인텔 견적으로 가세요 어, AMD가 그럼 성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실까봐 답변을 드리자면 사실 성능이 인텔이 떨어집니다 내장그래픽 성능도 떨어지고 멀티 성능도 인텔 요 12100이 떨어져요 근데 음, 싱글코어 성능 어, 클럭 자체는 12100이 제품이 조금 더 높게 터지고 그리고 클럭단 성능도 좀더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더 빠릿합니다. 더 빠릿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4 6 9 0 g 보다는 12100을 가는 게 정말 단순 사무용대에서는 더 빠릿하게 느껴질 겁니다. 다만, 뭐, 아주 캐주얼한 게임 있죠? 롤. 아니면 롤만큼 이제 성능이 낮아 돌아가는 던파. 이런 것들. 좀 옛날 게임. 그런 거 하실 때는 이 AMD가 내장 그래픽이 좋기 때문에 좀더 원활하게 돌아가고, 그리고 뭐 내가 작업을 하면서, 엑셀 작업을 하면서 옆에 영상도 하나 띄워놓고, 뭐, 그, 메신저 같은 것도 띄워놓고, 이런 식으로 좀 다용도로 쓰실 거면 분명히 4650G가 좀더 폭넓은 멀티 성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용도가 그래도 조금 더 다양하시다면, 요 40만원대 MD 견적 가시면 될 겁니다. 다만, 캐주얼 게임이라 그랬지, 이거 가지고 뭐, 피파 요새 나오는 최신 버전이라든지, 아니면 배틀그라운드라든지, 오버워치2라든지, 이런거 즐기려고 하면, 솔직히 좀 어려우니까, 게임을 하려면은, 적어도 90만원, 100만원 정도 견적까지 보시는걸 권장드리며, 사무용 견적, 나머지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12100을 선택한 이유는, 13100이, 12100 대비,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12세대 기반이에요 근데 2만원더 비싸기 때문에 11,100 쓰시는게 가성비가 좋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전품을 사시면 기본 쿨러를 포함시켜 주는데 그거 써도 문제가 없습니다 소음도 그리 크진 않아요 온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보드 같은 경우에는 H610N-K와 H610M- 다시는 안 붙어 있네요 H, 디퍼보드 두 개를 추천드리는데요 이두 제품 추천드리는 거는 별거 없습니다 둘다 메이저 회사고 초기 블량이 좀 낮은 편에 거기다가 격도 크게 비싸지 않은 비슷한 가격대의 제품이기 때문에 추천드린거고 둘 중에 내가 사려고 하는 시기에 좀더 저렴하게 살수 있는 제품 쓰시면 됩니다 저거 말고 더싼 H610도 있긴 있습니다만 뭐 B사의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E사의 제품이라든지 그런 제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초기 분량률이 조금 더 높고 뭐 전체적인 만듦새가 좀 떨어지고 어 버그 같은 것도 종종 생기기 때문에 아, 웬만한 메이저 브랜드 제품을 쓰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특히 메인보드는요. 그래서 이둘 중에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요. 메모리는 삼성전자 메모리 3200짜리 8기가 두개 쓰시면 됩니다. 이제 와서는 뭐 다른 메모리, 다른 브랜드거막 찾아봐도 생각보다 가격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삼성램이 상당히 싼 편에 속하기 때문에 그냥 이거 8기가 두개 쓰면은 분량률도 적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짝수로 가지 않으면 내장 그래픽 성능이나 CPU 성능이 꽤나 하락하기 때문에 꼭 짝수로 가주세요. 내장 그래픽 사용하기 때문에 보드의 출력 포트를 꼭 확인해야 되겠죠. D-sub, HDMI 두 가지 지원한대요. D-sub은 파란색 모니터 케이블 있죠. 그 옛날 RGB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 아날로그 방식을 얘기하는 거고, HDMI는 요새 나오는 제품면 다 있는 그 HDMI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두 가지 중에 하나만 지원을 하신다면 그 모니터와 이 본체는 연결해 쓸수 있습니다. SSD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 P31 혹은 삼수전자 PM9A1을 추천드는데요이건 말고 뭐 P5 플러스라든지 아니면 뭐 시게이트 530이라든지 다양하게 쓸만한 제품들이 있긴 있는데 가성비는 PM9A1 따라가는 제품은 마땅히 없고요 드램도 있고 불량률도 그리 높지 않고 속도도 저렇게 빠른데요 가격이 얼마예요 500기가 6만원 밖에 안해요 그리고 안정성은 P31 따라간거 없습니다 P31 제가 지금 뭐천 단위를 훌쩍 넘어서 거의 2천개 가까이 팔았는데도 불량률을 보기 어려운 제품이에요 그다 보니 여러분 좀 편안하게 안전적거 쓰려면은 속도가 다소 떨어지더라도 P3을 쓰시면 될 거고요 가성비를 생각하시려면 은삼성전자 PM9A1 쓰시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다만 H610 보드는 엔더트를 그 6000, 7000속도까지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3000속도로 동작한다는 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풀속도가 안 나와요 p m 9 a 1 경우 뭐 P3이라 거의 풀속도가 3000이니까 거의 풀속도 나오고요 아, 많이, 파워 500W, 그리고, FSP 파워, 하이퍼 K 500W, 이두 가지를 또 파워로 추천드리는데요. 이거 밑에 파워 있긴 있죠. 350W, 400W, 이런 파워들이 있는데, 그 제품들 추천 안 하는 이유는, 거기에, 소리 쓸만한 제품이 없어요. 저렴하고, 뭐, 그 출력대에 쓸만한 거 없습니다. 심지어 500W라 하더라도, 막 3만원, 2만8천원 이런 거는, 말은 전격인데, 뭐, 출력량이 400이라든지, 뭐 출력사업이면 그래도 쓸만하잖아요 뭐 답차 붙보자 100도 안 쓸텐데요 그 말은 맞긴 한데 불량률이 월등히 높다든지 AS 규정이 다르다든지 어, 하여튼 여러가지 이유로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 정도급에서 시작하시기 러분서 테스트 덜 받을겁니다 저두 제품들은 확실히 불량률 1% 미만이거나 1% 정도에 가지, 가지지 않는 제품으로 1 0 0개에 한개꼴 불량이면 사실 여러분 불편을 느낄 일 거의 없기 때문에 저 정도 쯤 가셔야 사무용이라도 편안하게 쓰실겁니다 아, 어, 마지막으로는 케이스인데요. 마이크로닉스 루키 케이스 쓰는데, 요 같은 경우는 뭐이 케이스가 좋아서 쓴다기보다 CD롬 잘 있고 조립하기 편하고 아담한 제품이라 쓰는 거고,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다른 케이스가 있으면 미들타워나 미니타워급 아무거나 가져다 쓰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렇게 구성하면요. 음, 12100으로 본체를 짰을 때 48만원, 13100으로 짰을 때 50만원 정도 합니다. 근데 이게 부품 가격만 들어가 있는 거고, 저 부품가는 어 진짜 완전 최저가를 적어둔 거라서 사실 실 구매하려고 보면 한 50만원 중반 정도 주셔야 여러분 공유비랑 뭐 부품평균 가격이랑 대충 맞아 떨어질 겁니다 실 구매가는 그래서 50만원 인테리어 적어둔 겁니다 아, 요거 사시면은 게이밍으로는 솔직히 쓰는 게 거의 불안하고이 롤도 제대로 안 들어가요 유튜브 감상 웹서핑 간단한 사무용 매장 포스용 정도로 쓰기에는 다른 빠릿하게 사용하실 수 있, 있습니다 간단한 용도로 쓰시기에는 불편함 없는 제품이라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 40만원대 AMD는 사실 현재 거의 똑같은데 일부만 다르거든요 그래서 같이 설명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요거는 어, 이제 CPU를 4 6 5 g 나 5600G로 갑니다 둘이 뭐가 다른가요? 그래픽 성능은 똑같습니다 내장 그래픽 성능은 똑같고 아무래도 5600G가 어, 조금 더 늦게 나온 제품인 만큼 더 빠릿하고 조금 더 어 폭넓은 멀티 성능을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CPU 성능 자체가 좋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여유 있으시면 은뭐 4만원 보태서 이거 넘어가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당장에나 진짜 뭐 나름 간단한 것 밖에 안하기 때문에 그 약간 더 성능 투자하는 것도 아쉽다 싶으신 분들은 뭐 4만원 아끼고 13만원 째 사시고 뭐램 용량이나 SSD 용량 늘리거나 아니면 치킨 두번 사먹어도 괜찮겠죠 그래서 이거는 1, 2번 여러분 원하는 대로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사무용이나 캐주얼 게임용이면 은 1번 선택하든 2번 선택하든 큰 차이가 없거든요 어, 보드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e x a 3 1을 쓰세요 참고로 여기에 인텔 보드 넣으시면 안됩니다 AMD랑 인텔은 서로 보드 호환이 안되기 때문에 소켓이 전혀 다르게 생겼어요 그래서 보드는 딱 이렇게 일직선 내려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e x a 3 1을 가장 추천드린데 이 이유는 저 보드가 8만원에 방열판도 있고 램슬롯도 4개나 지원해주고 다른 보드가 이쁘기도 하고 전원부도 웬만한 B450 하급보다 나은 성능을 보이기 때문에 요걸 추천드린 겁니다. 진짜 이게 품절돼서 없을 때나, 요, 프라임 A320M-K 선택하시고요. 나머지 A320 는 쓸만한 거 하나도 없어요. 얘, 예, 진짜, 온니예요 원툴이에요. EXA320 가시는 거 가장 추천드립니다. 이게 없을 때나 입원 가세요. 그렇게 선택하시고, 사실상 메모리랑, 뭐, 내장 그래픽 쓰고, 포트는 HDMI나 d s u b 혹은 e x a 3 2 0 HDMI나 DVI를 지원한다는 거, 한번 확인하시고, SSD도 똑같고, 파워도 똑같고, 케이스도, 뭐, 양자 택일 하시면 돼요. M60 써도 되고, 루키 써도 되고, 다 똑같은데, 용도가 조금 다르겠죠. 게임을 즐기지 않거나, 캐주얼한 게임, 바둑, 포커 같은 거 있죠. 그, 웹게임 있잖아요. 저사양. 그런 거시거나 롤, 롤도 옵션 타입을 살짝 해야 됩니다. 요거 뭐, 이제는 카트가 리뉴얼돼서, 카트는 빼야 될것 같고요. 아뭐던파던파는 덤파? 돌아갑니다 뭐 그런 거 저사양 게임 정도만 즐기시는 분들이 요걸피하시면 됩니다 저사양, 아주 저사양 게임만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인텔하고 똑같아요 나머지 용도는 어떻습니까? 웹서핑, 간단한 사무용, 매장 포스용, 인간용 등에 저렴하게 쓸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멀티 성능이 조금 더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용량이 큰 엑셀 파일 열때 인텔보다 원활하게 열릴 거고요 진짜 라이트하게 그러니까 작은 사진 편집하는 수준, 어 그런 포토샵도 돌아갈 수준은 됩니다. 뭐 레이어 이렇게 겹쳐 쓰고 막 진짜 고화질 사진 뭐 편집하는 이런 건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쓰려면은 조금 더 위급으로 가시는 게 맞고요. 하여튼 그런 용도로 쓰시면 되는데 얘는 조금 더 싸요. 여름이 4650G 본체로 짰을 경우에는 약 43만 정도 부품 가격이고요. 5 2 0 0 g 짰을 때는 47만 정도가 부품 가격일 텐데요. 뭐 조립공비 포함하면은 대략적으로 얘도 한 50만원에서 40만원 후반 정도 주셔야 구매가 가능할 겁니다. 실제로 제가 40만원대라고 적어놓긴 했지만 그냥 50만원대라고 보시는 게 편하실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둘이 거의 용도가 겹치지만 깐더 멀티 성능과 내장 그래픽이 좋은 AMD 쪽을 일단 우선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진짜 정말 간단한 거 웹서핑 아니면 엑셀 뭐 수식 같은 거 여러 개 들어가진 않은 단일 파일 한 화면 짜리 그런 거 하실 때는 그냥 인텔넷더 빠릿할 수도 있다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게임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가야 될까요? 게임 을 하려면 적어도 8, 90만 원대부터 시작이고 권장하는 건요 100에서 110만 원대를 권장드립니다 게임을 위한 최소견적 890만 대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890만 대는 어, AMD 대신 인텔 넣었어요. 여기 AMD 넣어도 안 돼요 하실 수 있는데 AMD 넣으면은 일단 5,600부터 가는 게 좋거든요 AMD는. 그러면은 890은 힘들고 100에서 110을 가야 되기 때문에 AMD로 짜기는 어렵고 인텔 i3로 짜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인텔 i3가 5,600 대비 솔직히 성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게임의 성능만 비슷하지, 뭐 성능은 진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돈 진짜 10만원, 20만원 더 보태서 무조건 이쪽으로 넘어가는 게 유리한데요. 그래도 그 1,20만원도 도저히 골 방법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8,90만원대 견적을 알려드린 겁니다. 아, 어, 일단, CPU는 원툴입니다. 12100F. 딴거볼 필요 없어요. 어, 정품이나 벌크나 가고 싶은 거 하시면 되는데, 벌크가 현 시점에서 얼마? 15,000 원 정도 쌉니다. 근데 이 벌크는 쿨러를 포함을 안 시켜주기 때문에 쿨러를 3, 4천 원 주고 정품쿨러를 따로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약한 12만 원 줘야 될 거예요 벌크 가더라도 그 정품가면 13만 원 줘야 되고요 둘 중에 선택을 하면 저는 그냥 정품 갈것 같아요 얘는 기쿠 써도 됩니다. 기쿠 쓰시고, 보드는 B660 이란 선택지가 이제는 한번 생각해 볼만한데, 엔다투 두개 달거나, 안에 메모리업을 할줄 알아서 조금이라도 하겠다 싶으신 분들만 이 B660 이란 선택지를 보시고요. 그 지금 제가 골라둔 B660은 매우 품질이 떨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이 i3와 같이 쓸 때만 권장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 안 이상은 그냥 보드는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아요? 여기 앞에는 똑같아요, 사무염은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H610N-K나 기가바이트 H610MH 이둘 중에 하나 쓰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렇게 선택하시면 뭐 10만원 정도에 저렴하게 보드를 구매할 수 있겠죠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메모리 8기가두개 가시면 됩니다 이제 클레브나 뭐 마이크론 이런 거볼 필요 없어요 사실상 워낙 삼성전자 메모리 가격이 많이 내려가서 다른 브랜드랑 비교했을 때도 더 싸거나 비슷한 가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불량률이 그나마 좀 낮은 삼성전자 메모리 8기가 두개 가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 단일로 웬만하면 가지 마세요 아니 램소켓 아까봐서 하나 비워두려고 16기가 하나로 가려고요 그럼 생각보다 성능이 많이 떨어져요 특히 게이밍에서는 프레임 10%까지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요 8기가 두개로 선택하시고요 나중에 메모리가 더 필요할 것 같다 싶으면 아싸리 16기가 두개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뭐 i3에 16기가 두개쓸일 있으려나 싶긴 한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게이밍을 한다고 했으니까 달아야겠죠. 3060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3060 밑에 라인업도 있긴 있어요. 뭐 2060이나 2060 슈퍼나 아니면 3050이라든지 아니면 3060 12GB 대신 8기가도 있고 그래요. 뭐 1660, TI 뭐 이런 애들 1650 다양하게 있는데 솔직히 걔네들 가격이 싼 만큼 성능이 확 떨어지거나 가격이 10만원밖에 안 싼데 성능은 더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거의 절반까지 성능 떨어지고 1 0년만 아낍니다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공입금 정도로 가는 게 그나마 가성비가 좋습니다 아, 물론 6600이라는 선택지도 있긴 한데 6600 라데온 제품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 들쓰기엔좀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뭐 가속기를 꺼준다든지 아니면 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 준다든지 드라이버를 아니면 은뭐 내가 클럭이나 전압 같은 거 조정해야 되는 경우도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품 추천 드리긴 어렵고 대부분 유저는 그냥 3060 12기가 이걸로 가는 게 베스트입니다. 8기가하고 12기가는 10%나 성능 차이 나는데 가격은 만 원, 이만 원 밖에 차이 안 나기 때문에 12기가 모델이 맞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펠리 듀얼이나 갤럭시 V2 제품이 좀 저렴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두 제품 중에서 고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 성준님, 저는 롤리나 오버치 밖에 안 해요. 진짜 저 사람 게임밖에 안 합니다. 그거 말고 하는 캐프처 던파? 아니면 피파? 이 정도밖에 안 하는데요. 그리고 모니터도 FHD고요. 자, 그런 분들은 저1669 슈퍼를 쓰셔도 됩니다. 1669 슈퍼 쓰면은 80만원대 짤수 있어요. 다만, 이1669 슈퍼로 쓰는 순간 거의 프레임이 30% 정도 3060다 하고 비교했을 때 떨어지기 때문에 그건 감안하셔야 돼요. 이걸로 짜셔도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1번 추천드리는데 예산이 진짜 빡빡하면 2번 가시고 옵션 타입하고 게임하셔도 된다 정도로 언급을 할게요. SSD는 마찬가지로 P31, 가장 안정적인, 제가 2,000개 팔았는데 분량을 못본이 제품을 우선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 좀더 고성능을 쓰고 싶다 할 때는 PN9A1을 써야 되는데, 이 PN9A1을 제성능을 쓰고 싶으면 B660보다 쓰셔야 됩니다. 아까 위에 있는. 이 EX-B660M-V5요. 어, 왜그러냐면은 여러분, H610 사시면, 걔네들은 3000, 뭐, 3200까지밖에 속도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PN9회원에, 어, 7000에 가까운 속도를 만끽할 수가 없습니다. H610 보드가 원래 그래요. 그래서 요거 생각하시고, 구매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도 얘가, 뭐, 하위화는 되거든요. 속도가 3000밖에 안 나오는 거지, 또, 가성비는 이게 좀 괜찮잖아요. 많은 싸니까. 그래서 2번 가는 거, 말리진 않겠습니다. 1번 가든 2번 가든 여러분 알아서 선택하시고 저는 하면 어찌하면 1번 갈것 같다 정도로 언급할게요. 파워 같은 경우는 500W 파워 써도 상용유권 뭐 12개가 10, 쓰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1, 6년권 슈퍼 쓰는데 도 문제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500W 짜리 전격 파워 제가 추천하는 제품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만에 클래스 2 풀체인지나 FSP 하이퍼 K 500W 이거 두개 추천드립니다. 이둘다불량률이 1% 내외의 제품으로 100개 중에 한개불량이 있을까 말까 하는 분명히 품질이 괜찮은 500W 치고는 괜찮은, 그리고 스탠다드나 브론치고는 괜찮은 제품이기 때문에 가격도 그리 비싸지 않고, 요거 중에 선택하고 추천드네요 물론 이거보다 싼 500W 전격들이 있어요. 뭐 3만원짜리, 2번 8천짜리, 뭐 3만 5천짜리 있는데, 걔네들 불량률은 똑같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불량이 조금 더 높아요. 한 번이라도 파는불량나면 생각보다 도고 비용이 투자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 비교적 안전한 제품을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이 이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좀선택 보고 넓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쓴다그랬을 때는 만원, 만오천원이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M60, 그리고 DK200, 그리고 벤티 C60, 카이저 에어 이 중에서 고르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각기 특징이 있는데 일단 DK200이나 M60은 스윙도어가 아니에요 이렇게 옆으로 열리는 도어가 아닙니다 근데 카이저 에어나 벤티 C60은 이렇게 옆에 열리는 도어고 이 중에서 강판이 제일 두꺼운 건 c60입니다. c60이 조립하기도 가장 편해요. 다만 그만큼 가장 비싸고요 어, 카이제어 같은 경우에는 전면이 좀 깔끔하게 떨어지는 편이고 그 LED 색상은 좀 이쁘다고 생각합니다 조립 난이도는 그냥 높지 않은 평범한 수준이고요 이것도 나쁘지 않게 쓸수 있습니다 다만 비교적 강판이 얇은 편이라서 배송상 뭐 찌그러짐이 있거나 가끔 외관 파손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DK200이랑 M60인데요. 이두 개는 매우 흡사합니다. 어, 펜 개수가, 그, 어차피 비슷해요. 비슷하니까, 어, 6펜, 좀 저렴한 팬 6개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능을 봤을 때, 약간 아쉬울 때 있어요. 저렴한 팬이 들어갔으니까, 음, 특이 강하지도 않고, 소음도 좀 있고, 뭐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물론 E급이라고 얘네들이 뭐 펜이 월등히 좋은 게 들어가 있는 건 아, 아닙니다. 근데 요거보다는 약간 그래도, 불량이 덜 나는 펜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아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급들 쓰실 때는 어느 정도 소음이나 아니면 펜불량은 감수하셔야 될 거고요 아 그래도 쿨링 자체는 괜찮습니다 일단 펜이 많이 달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그래픽가 단다고 할때요두 제품 한번 생각해 보면 괜찮을 것 같고 그중에 M60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조금 더 비싼데 더 비싼만큼 유리에다가 비싼 반지 필름을 발랐다든지 뭐 일부 기능이 있어요 어떤거 좀더 폭넓은 cpu 쿨러 호환성 이라든지 뭐 그런게 있긴 있기 때문에 아 여러분이 케이스는 딱돈 값어치 한다 생각하시고 진짜 저렴하게 쓰고 싶으면 dk200 쓰시고 아니면 돈 조금 더 주고 m60 가시고 진짜 조리도 편하고 좀스윙도 있는 것도 쓰고 싶다 싶으면 c60 가시고 이런식으로 딱딱딱 넘어가는게 어 좋을 것 같아요 예산에 맞춰 가지고 여튼 아, 너무 또 비싼 케이스 쓰기는 좀 그러니까, 요네개 중에 선택하시면 좋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현재 짰을 때, 초고사양 게임은 어느 정도 옵션 타입이 필요합니다. 근데, 디아2라든지, 오버워치, 롤, 배틀그라운드, 피파 등등 인기 게임에서는 상업이나 프로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게 CPU 등급이 좀 낮기 때문에, 게임을 하면서 옆에 유튜브 영상 켜놓고, 뭐 아니면은, 그, 뭐 게임을 다운받거나 패치하거나 이러면 프레임이 급락해요 CPU 성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특히 토렌트 돌리면서 게임하면 박살나는 거볼수 있거든요 아니 모바일 게임 하나 켜놓고 다 게임 하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쓸 거면 좀더 높은 등급 가셔야 돼요 i3는 어떻게 해 i3입니다 아무리 게임밍 성능이 i3하고 i5하고 생각보다 근접에 있다 치더라도 얘네는 그 한계쯤 아주 명확해서 여길 넘어가는 순간 성능이 급락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거 생각하시고 예산이 정말 빡빡하신 분들만 이 8, 90만원대 인텔 견적가시면될것 같습니다 어, 참고로 마이첨 100F의 상공6권 12가 견적 짰을 때는 약 90만원 정도가 실 구매가가 될 겁니다 아니, 공비 생각하면 한 92, 3만원까지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이첨 100에 1660 슈퍼로 세팅하면 은요 비용은 다소 하락해서 그보다 좀 저렴한 77만원 정도가 나올 겁니다 거기에 조립공비 포함하면 한 3, 4만원 붙일 테니까 80만원, 82만원 사이 정도 되겠죠 그렇게 비교적 좀 저렴하게 구매해서 게임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저건 진짜 주머니 사정이 아쉬운 학생분들이나 가시는게 좋을 것 같고 자 이쯤 되면 이제 가정용으로 쓰기에도 무난하고 나름 다용도로 쓰기에도 나쁘지 않고 게임을 즐길 때 FHD 환경에서는 불편함 없이 즐길 수 있는 제품들입니다 100만원, 110만원, 120만원대 AMD 인텔 견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5600 그리고 12400입니다 아 지금 AMD 5600X는 5 6 0 0 노멀하고 만원밖에 차이 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 가든 가성비가 비슷합니다 만원에 더 아끼겠다 5600가시고요 나는 만원 더 쓰고 조금 더 나은 성능 보고 싶다 5600X 가시면 됩니다 인텔 같은 경우에는 CPU 가격이 AMD 대비 꽤나 비쌉니다 벌크 가지 않는 이상 근데 벌크 가면 비슷하니까 벌크 가서 사제 쿨러 받거나 아니면은 전품 사서 기쿠 써도 되긴 됩니다 그래야 둘이 서로 가격이 비슷해요 CPU 가격 기준으로. 근데 성능은 12,400이 좋기 때문에 이두 개만 단순 비교하면 12,400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근데 얘네들도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제가 보드를 서로 맞춰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MD는 MD보드 쓰는 거고, 인텔은 인텔보드 쓰는 건데, MD는 EXA320을 쓸수 있겠죠. 이 EXA320이 8만원에 방열판도 있고 램슬롯 4개나 주는 보드입니다. 이제 저렴하지만 나름대로의 확장성을 가지고 있고 사용하는데 성능자가 없는 수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EX-A320하고 CPU하고 합치면 얘네는 30만원 되지 않습니다 근데 1 4 0 0원 가는 순간 보드는 B26N-K나 아니면 B26N-A 이 정도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N-K 가면은 램소켓 두개밖에 없어서 램소켓 네개랑 전면 C가 필요하다 그러면 N-A를 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보드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죠 여기는 8만원인데 여기는 14만원이나 16만원 적어도 6만원 많이는 8만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얘가 전체적인 성능으로는 사실 게임밍성능 조금 더 좋고 뭐 멀티 성능이나 싱글 성능은 10% 정도 좋긴 한데 실제로 가성비를 비교하자면 이 보드 가격 때문에 12400이 다소 가성비가 떨어집니다 어찌 하면 a m d 쪽으로 가시는 게 여러분이 좀더 가성비 있게 쓸 겁니다 특히 이 100만원대는 가성비 모델이잖아요 맞죠? 고성능 모델이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8만원이면 아주 큰 돈이거든요 램 용량 두배로 하고 SSD 두배로할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 내가 보기에는 여기, 여러분이 인텔 쪽 가는 것보다 AMD 가셔서 차라리 램 용량을 늘리거나 SSD 용량을 500GB에서 1 t b 늘리시는 게좀더 가성비 좋게 쓰는 방식이 아닐까 싶네요 나머지는 거의 비슷하게 가는데요 메모리는 뭐 마이크로 메모리 쓰셔도 되고 삼수전자 메모리 쓰셔도 되고 그런데 이 팀그룹 XMP 메모리는 AMD 쪽만 쓸수 있습니다 인텔은 이 논케이버전의 CPU 같은 경우에는 DDR4 메모리 이게 SA 전압 고정 문제로 3600이 적용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뭐 램오버 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거나 XMP 메모리 쓸 생각이 있다면 AMD 5600 겸절로 가셔야 되고 그런 생각 전혀 없다면 뭐 그지서야 인텔을 볼수 있는 거예요 인텔 쪽에 편태가 조금 있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5 6 0 0 가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하고 어 그래픽카드는 둘다 공략이라고 보시면 되네요 100만원대 견적 짤려면 은글카는 상공육공 쓰게 돼있고 상공육공은 지금 펠릿 듀얼이랑 갤럭시 V2 제품이 좀 저렴하게 나와있습니다 저둘 중에 선택하시면 되는데 꼭 메모리가 12기가인지 확인하십시오 8기가 짜리는 성능이 10% 낮습니다 어, 그 다음은 이제 여러분 갤럭시, 갤라즈, 보이, 3060ti, d6x를 추천드립니다. 이것도 이제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6x 잖아요. 그냥 d6도 있어요. 뭐가 다른데요? 뭐, 비디오 메모리가 다른다는 얘기죠. 그러면 x가 좋은 거예요. 좋긴 합니다. 다만, 이 갤럭시 갤라즈나 아니면 토마크 같은 경우에는 전력 제한치가 225까지밖에 안 풀려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냥 대부분 3060ti랑 성차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6X 아닌 상공 60Ti랑 한 2%에서 3%밖에 차이 안납니다 그래도 조금 더 높은 성능을 보여준다고요 근데 가격은 똑같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두 제품 중에 선택하면 약간 좋은 성능이에 체감도 안 되는 그리고 똑같은 가격에 갈수 있어서 D6S를 골라둔 거고요 혹여나 이거보다 만 원이나 2만 원 이상 싼 그냥 상공 60Ti D6 제품이 있다면 그거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상호6공 TI 선택했을 때는 600 말고 700W 파워 스신건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러면 이제 파워의 수명이 전체적으로 좀 증가하고, 고주파나 아닌 파워 팬 소음이 좀 감소할 확률이 생깁니다. 물론, 키워가도 고주파가 무조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참고로, 상호6공 12기가로 왔을 때는 여러분 견적이 100에서 110만원이 될 거고, 상호6공 TI로 갔을 때는 여러분 견적이 110에서 120만원대가 됩니다. 그것도 초가 아니고 한 중반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SSD는 P31이나 PN9A1 추천드리는데요 이제는 뭐 1TB 급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특히 PN9A1은 1TB로 올리는데 4만원도 필요 없어요 3만 6천원만 더 쓰시면 용량이 2배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 1TB 가는 게 조금 더 이득이겠죠 P31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1TB하고 2TB하고 가격이 거의 2배 차이나기 때문에 무작정 내가 1TB 가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PN9A1만큼은 1TB 가는게 조금 더 이득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e x a 3인것는 마찬가지로 이 PN9A1의 풀속도를 낼수 없기 때문에 이 제품을 써서 풀속도 쓰고 싶다면 B550M AORUS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엔더트 슬롯도 두개 있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로 하나 더달수 있어요 B660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풀속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거 걱정 안하셔도 되고요 어 p n 9원이 속도가 빠르지만 병행수입이기 때문에 ASG는 좀 짧고요 그리고 얘는 간혹 분량이 있긴 있습니다 한 1000개 팔면 은두개 그정도 분량이 있어요 500개, 한개 정도 있다는 거죠 근데 SK하이닉스 P31은 지금까지 2000개 정도 팔았는데 분량을 한개도못 받기 때문에 안정성은 확실히 위있게 좋기 때문에 대부분 유전는 1번을 선택하시고 나는 그래도 가성비지 하신 분은 2번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600W 가면 되는데 뭐 700W 가셔도 나쁠 건 없습니다. 600W 가신다 그랬을 때, 마니시크래스2 풀체인지 브론즈나 시선의 a c b 가시면은 무난하게 쓸수 있고요. 그리고 700W 간다 그랬을 때는 마니클크래스2 풀체인지 700 브론즈 가시거나 아니면은 골드급을 이제 입문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위즈맥스 제품이 솔직히 OEM 공장이 제가 별로 그 선호하는 곳은 아닌데요. 그래도 어쨌든 골드급의 효율은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 가면은 돈 생각보다 크게 안버태고 700 브론즈에서 만 원만 더 보태면 되죠. 골드급 효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브론즈 스탠다드, 이런 제품들하고 골드하고는 전력 변화 효율이 차이 나기 때문에 골드급이 전기료를 대충 5에서 7% 정도 아낄 수 있거든요. 그게 꾸준히 누적되다 보면은 뭐, LED 형광등 한 개쯤 아끼는 수준으로 계속 아껴주기 때문에 뭐, 몇년 쓰시면은 이 파워 차액 정도는 충분히 커버 칠 거예요. 뭐몇 년? 2년? 2년 좀만 안 써도 커버할 것 같습니다 만원 밖에 차안 나니까요 그래서 골드 입문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는 글카가 달려있고 CPU도 나름 어느 정도 발열 내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이쯤에 가면 좋을 것 같아요 M60, DK200, 벤티 C60, Kaiser Air 그리고 레토케이스나 P1000 이쯤에서 가면 됩니다 진짜 높게 보면 L600까지요 이게 돈 주는 만큼 간판 두께가 두꺼워지거나 펜의 초기 분량이 줄어들거나 아니면은 뭐 마감 같은 게 나아지거나 조립 편의성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중에서 뭐가 좋아요? 그러면은 솔직히 비싼 놈이 제일 좋습니다 비싼 놈이 제일 좋고 이두 개가 좋겠죠 P1000이나 L600 여러분 그러면 5만원 밑에서 추천할 만한 제품은 뭐 있는데요 그러면은 그러면 가이저 AR 거고 5만원 6만원 사이쯤에서 추천할 거에요 벤티시 6 0 0 그래요 아이 성주님 전돈 없습니다 그럼 DK200 가세요 여튼 분명히 가격만큼 체감이 가장 되는 게 케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특징도 적어뒀으니까 한번 확인하시고요 여러분 예산에 맞춰서 케이스 넘어가시고 어, 5 6그0 0과그 0.2클럽 밖에 차이 안나거든요 5600X는 그래서 만원 밖에 차이 안날 때는 둘 중에 아무거나 가셔도 될것 같아요 둘이 완전 구조도 똑같기 때문에 게임 성능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마이터 400하고 비교했을 때도 게임 차이는 거의 안나고요 그냥 싱글성능하고 멋티성능 10% 정도 차이 나니까 솔직히 진짜 가성비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 AMD 쪽으로 쭉 사시는 게 가성비가 좋고요 혹시 여러분이 포토샵이나 영상 편집을 한다 치면은 메모리는 8GB 두개보다는 16GB 두개로 올려주시는 게 작업하기 원활할 겁니다 FHD 상황에서는 어떤 게임을 하든 대부분 60, 70프레임 정도는 방어가 되는 상태며 옵션타임 조금만 하면은 뭐244 모니터를 사용하도 괜찮을 정도의 사양입니다 물론 여러분 FHD 사4 3 모니터 쓰시다면 3060보다는 3060Ti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거예요 3060 견적하고 3060Ti 견적하고 뭐가 다른데요 하면 은 평균 프레임이 20에서 27% 정도까지 차이가 납니다 3060Ti가 그만큼 성능이 높아요 그래서 돈을 더 투자할 만한 값어치가 충분히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돈좀 있으면 은 5600X에 3060Ti로 가서 약 115만 정도의 구매가를 내고 구매하시면 되고요 예산 진짜 빡빡하다 싶으면 약한 102만원 정도에 5600X에 3 0 6 0 12GB로 짜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12400으로 가면은 사용용도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포토 채널 영상 편집한다면 1 6기가두개 매물을 쓰시고요. 얘, 얘 같은 경우에는 구매 가격이 평균적으로 7만원에서 6만 원 정도는 더 줘야 됩니다. 뭐 사용하는 용도는 거의 똑같고,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싱글 성능 10%, 그리고 멀티 성능 10% 좋기 때문에 여러분 약간 더 빠릿하다고 느낄 수 있거나,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뭐 작업할 때 내보내기 멀티성능을 풀로 쓰는 렌더링 코너 같은 경우에는 약 10% 빠르게 끝날 수 있습니다 뭐 작업에 따라도막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경우도 있어요 결국 이두 제품은 사용 용도가 거의 비슷하게 겹치기 때문에 여러분 예산에 맞춰 가면 될것 같네요 자 그렇게 여러분한테 100만원대부터 120만원대 견적 보여드렸고요그 다음은 이제 돈좀 써야 된다 150만원대 견적 보겠습니다 150부터 230 어, 선생님 130은 없나요? 130은 없고, 140부터 가는 건 여기 앞에 있으니까, 140쯤 되신 분은 요거 보시면 됩니다. 일단, 150부터 230대, 인텔 견적 보자면, 이제는 또 뭐가 달라지는데요, 이거랑. 어, 옵션이 좀 여러가지가 생기는데, 4 0 7 0 t 에 가서 QHD 모니터, 빵빵하게 144 모니터 놓고 상호 게이밍을 즐기거나, 아니면 3070 가서 QHD 모니터에 중업 정도에 즐기거나, 아니면은, 3070에서, FHD144 모니터에, 풀로으로 게임을 즐기거나, 뭐, 그렇게 선택을 하는 겁니다. 혹은, 지금 CPU가 13600KF거나, 13400F, 13500F, 혹, 아, 1 4 5 0 0 n o r m a l 요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요 제품들이 멀티 성능이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상 편집이나 음악 작업, 뭐, 렌더링, 이런 거할 때, 그것도더 유리하기도 하고, 이1 3 6 0 0 k 는 그, 스켈핑이라고 하죠? 초단타 치시는 분들. 그 주식용으로 쓰기에도 깡클럭이 매우 높기 때문에 좀더 밑에 12400보다 원활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좀더 특화가 됐다고 보면 되겠죠? 아니면 더 다용들로 쓸수 있게 됐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 정도쯤 되면은 사실 여러분이 저 같은 어, 전업으로 영상 편집하시는 분도 사용하실 수 있을 정도의 제품이고요 이걸 가정용으로 쓴다 그러면 좀 길게 수면을 가져갈 수 있겠죠 이앞에 애들이야 나중에 좀 고사양 게임 나오면은 사실 금방 바꿈질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이 정도쯤 가면은 어떻습니까 한 4년 5년 편하게 쓸수 있다는 얘기예요돈 투자 만큼 전체적으로 성능이 올라간 견적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일단, CPU는 예산이 되시면 웬만하면 13600KF나 K로 가세요. 여러분, 영상 편집할 때, 퀵싱크 기능을 써야 되기 때만, 될 때만, 그때만 13600K를 가시면 되고, 그분들 제외하고는 KF 사셔서, 내장 그래픽 없는 거 사면은, 이제 몇만 싸거든요? 예산을 아끼는 게 좋습니다. 어,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게임은 크게 중요치 않고, 멀티 성능이 필요하신 분들, 13600과 비슷한 멀티 성능 필요하면 13500 가시고 고부 다소 떨어져도 13400보다는 약간 나은 급 쓰고 싶다면 13400 가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 용도에 따라서 딱딱딱 맞춰가시면 됩니다. 돈 있으면 그냥 13600KF 쓰는 게 제일 무난합니다. 자 그렇게 선택하시고 이제는 CPU 등급에 따라 쿨러가 바뀝니다. 밑에처럼 공통적으로 무슨 쿨러 쓸수 있다가 아니라 13600KF는 아무래도 코어 숫자가 훨씬 많다 보니 어, 저렴한 쿨러는 못쓰고, RC1800이나, AG620, 아니면, 어세신120, 이 정도 쓰셔야지, 그니까, 러 트윈 타워형, 타워가 두개 박혀있는 공랭 쿨러, 좀큰 애들. 그런 거 쓰셔야지, 여러분, 작업할 때도 오하라고 게임할 때도 온도가 그리 크게 높게 안 올라갑니다. 어, 진짜, 온도 잘 잡고 싶으면은, 뭐, 순행, LS720 가셔도 괜찮은데, 이러면 예산이 크게 증가하겠죠? 그리고, 13500이나, 13400은, 비교적 발열량이 낮아서, 그, 2만원대, 3만원대 쿨러 쓰셔도 돌아갑니다. 특히, 13,400F 같은 경우에는 기쿠 써도 성가 거의 없습니다. 약간 소음은 생기겠지만. 그래서 얘는 기쿠 써도 되고, 아니면 요 2, 3만원대 쿨러 써도 괜찮고요. 13,500 같은 경우에는 이 2, 3만원대 쿨러 쓰면 약간 소음이 있고, 그 위에, 디쿨 거, 뭐, a g 6기고 이런 거 하면 소음이 좀 줄어듭니다. 이게 성능이 더 좋으니까. 13,500은 요셋 중에서 선택하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13400F는 기쿠 쓰거나 요둘 중에 선택하시면 된다라고 강조를 드릴게요 그리고 보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13600K를 산다고 쳤을때는 B760 보드 중에서 어로스 엘리트나 박효포 양자택기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만 이제 램오버를좀 하고 싶다면 박효포 쪽을 우선 권장드립니다 어로스 엘리트가 그냥 쓸 때는 사실 고주파가 잘 안들리는 편인데 어, 메모리 오버하면 고추파 빈도가 높아진다는 보고가 좀 있습니다. 저희도 클레임이 한건 걸려오기도 했고요. 뭐많지는 않습니다. 50, 50대 정도 나왔을 때한 건이니까 그리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소음에 조금 민감하다 하신 분들은 박협포 가시고, 어, 나는 일단 가성비가 제일 중요해요. 하신 분은 이 어로스 엘리트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둘이 가격 차이는 좀 있거든요. 품질은 큰 차이가 없는데. 한 3만원 정도 차이 납니다. 그리고 2번 보드는 사실 제가 이게 13600K 넣으라고 넣어놓은 보드는 아니고, 13,500이나 13,400 정도의 추천한 보드입니다 아니 B660도 이게 드라이브 모습 패시고 13,600K 쓸수 있잖아요 맞긴 한데 760하고 660하고 제가 직접 비교해 보니까 이 660이 조금 더 전압이 튀는 경향이 있어서 순간적으로 높게 높게 그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증상이 소풍에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게 ME 펌에 업데이트하거나 그러면 좀 잦아들거나 어... 뭐 바이오스 버전에 따라서 약간의 편차도 있긴 한데 그래도 저는 그런 불안함 그냥 버리고 여러분 편하게 쓰려면은 그냥 B760M 중에 중상급인 어혈이나 박교포 가는 게 13,600K는 얼린다 보고요. 13,500이나 13,400에는 이 정도면 가더 충분하다 생각이 때문에 이 둘이 나눠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혹시나 1번, 2번 둘다 품절 났을 때는 이 에즈라 B760 프로 아래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를 우선 추상이 좀 그런 게 얘가 가성비가 좀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선 추천하진 않고 요두개품절났을때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성전님 나는 공랭을 꼭 가고 싶은데 그러면 온도가 좀 높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특히 작업할 때 그러면 온도 좀 잡을 방법 없을까요? 하면 언더볼팅을 하시면 된대요 언더볼팅 하려면은 요 비보드 같은 경우는 지원을 안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요 z 7 9 0 u d z 7 9 0에서 제일 싼 보드입니다 근데 언더볼팅도 가능하고 전원보드 빠방하게 들어가 있어요 요 보드를 사시면 은뭐 34만원 정도의 어, 넓은 확장성 그리고 쿨러하고 그래픽카드하고 간섭도 없고 거기다 언더 볼팅도 가능하고 오버클럭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CPU 온도도 조금 더 낮게 잡혀요 그래서 요 4번 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여러분 예상과 기준에 따라서 고르시면 될것 같네요 아, 그리고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메모리 8기가 2개나 1 6기가2개 4800짜리가 는게 제일 무난합니다 이게 가격이 싸거든요 요것도6000 정도는 오버가 되니까 충분히 게임료 쓰는데도 불편하지 않고요 그냥 꽂고 쓰더라도 오버 안 하더라도 13600k면은 진짜 게임 성능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합하면 괜찮습니다 아 어, 그리고 하이닉스 메모리 이거는 이제 각 잡고 오버 좀 하고 싶다 할때 요거 쓰시면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6000 후반에서 7000 까지도 들어가니까 어 요거 그 8기는는아파면 알텐데 16기가 두개 사서 오버 클럭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 어, 그리고 8기가는 하이닉스 5600 메모리에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 8개짜리 두개사서 수동 오버해서 게임용도 쓰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그냥 5600 짜리니까 꽂으면 자동적용 되거든요 재택표준 램타로 그래서 그냥 요거 꽂고 꽂아가지고 오버 안하고 쓰는 것도 나쁘잖아요 근데 어차피 오버 안할 거면은 더싼5600 메모리 8기가 두개가 있으니까 이걸 가성비 있게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뭐 작업이랑 게임 겸한다면 일반 가시고 자금이랑 게임 겸하고 오버클럭 할거면 2번 가는거고 그냥 게임 위주로 한다 근데 오버 할거다 3번 가는거고 게임 위주로 하는데 오버 안 할거다 그럼 4번 가면 돼요 쉽죠? 어,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글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는 cpu 등급이 나름 높기 때문에 낮은 글카 넣기는 돈이 좀 아깝거든요 그래서 3060k 부터 시작을 할게요 어 갤럭시 갤라즈 보이 제품 V2 요거랑 컬러풀 토마호크 어, D6X 요 두가지 제품이 좀 가성비가 괜찮습니다 둘 중에 선택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해당 제품이 혹시 품절이 나가나 가격이 오른다면 은더 싼게 있다면 은그 제품으로 대체 하셔도 돼요 요 가격 참조하셔서 요거보다 더 싸게 구할 수 있다면 다른 제품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그 다음에 여러분이 진짜 게임을 좀 각잡고 프레시 d 에서 대부분 게임 프로브를 하고 싶다면 그러 3070으로 넘어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3070이 3 0 6 0 t 보다는 그래도 한 10에서 15% 이상 높은 성능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요 어, 놈이 조금 더고 그 옵션을 주고 게임을 할수 있겠죠 근데 그만큼 더 높은 비용의 발생되니까 한번 고민해보세요 가성비는 솔직히 3060ti가 좋습니다 그리고 아싸리 나는 진짜 QHD 모니터 갈 거고 높은 프레임을 원해 그러면 돈좀 많이 투자해야 되긴 하는데 4070ti 가시면 됩니다 이 4070ti 같은 경우는 3090ti와 흡사한 프레임이 나옵니다 QHD에서 그러니까 3080 당연히 이기는 거고 그냥 3090도 이기고 3 0 9 0 t i 랑 비슷한 프레임 나와서, 이감이 3060ti 이런 애들이 비빌 수가 없는 수준의 차이가 나요. 그럼 그 차이가 얼만데요? 한 50%? 50% 가까이 차이 납니다. 프레임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로 넘어가시면은 돈 투자한 만큼은 아니지만 돈두배 투자해야 되거든요. 투자한 만큼은 아니지만 월등히 높은 프레임을 볼수 있기 때문에 이 3번 가셔서 QHD 모니터 2사서 사는 것도 괜찮다 생각해요. 게임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SSD 같은 경우는 이제는 선택 폭을 좀 늘려 드릴게요 P31이 안정적인 게 많은데 속도가 좀 느리니까 사실 속도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느리다고 한들 게임에서는 절대 체감이 안될 거예요 그냥 대용량 파일 옮길 때만 어, 요 고성능 모델보다 약간 느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성비 있게 고성능 모델 쓰고 싶다면 p n 9 a 1이라 그랬죠? 요거 가시면 되는데 와1테라가 9만원 밖에 안 합니다 9만0 4천원 밖에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뭐어줍잖은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뭐 가성비 좋다고 살 필요가 없어요 뭐 P5 플러스 이런거 <웃음> 파이어크보다 뭐5 3고 이런거 얘보다 그냥 얘가 확실히 가성비 좋아요 걔네들보다 이거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안정성도 원하고 그리고 뭐 속도도 원해 하신분 특히 이 P41이 이 더티 테스트 할때 성능이 정말 잘 나와요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P41이 이렇게 많은 제품 중에서 이 백기가 쓰기 테스트를 하는데 좀그 파일이 많이 분리되어 있는 거 그런 거대미엠팔 옮길 때 기준으로 1등을 찾아 있거든요 돈좀 투자해서 P4일 가는 것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P4일 가기 얼마 전까지도 17만 몇천 원인데 지금 그래도 1 테라 가격 기준으로 15만 8천 원 내려가지고 그나마 근접할 수 있는 가액까지 왔습니다 불량률 적고 상급제품 그리고 980% 프로. 얼마 전에 펌웨어 때문에 약간 얘기가 있긴 있었는데, 일단 뭐, 지금은 해결됐으니까, 크게 문제는 없고, 얘도, 불량은잘 없는 편입니다. 그리고 가성비는, 뭐다? p 4 l 보다 조금 더 좋고, 많은 싸게. 그래서 요 3번, 4번도 예산 좀 투자해서, 갈만하다 생각해요. 내가 만3 6 0 0 k 4 0 7 0 t 정도 쓰신다면. 근데 그 정도 급이 아니라면 그냥, 1, 2번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 3060Ti, 3070 이런 거 보고 계신 분들은. 괜히 그, 저장된 채는오버에 쓰지 마시고, 아 그리고 공통적으로 파워를 쓰는 게 편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약간 파워를 높여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상0 7 0 t i 3070, 4070ti 쓸때 4070ti는 진짜 요요 요 750이 마지노선이서 750이나 850 쓰는 게 좋은데 나머지들은 750 가면은 뭐 넉넉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클래시2 750 아니면 시선이 포커스 골드 GM 750 FSP g 프로 o 750이 정도에서 가시면 얘네들 다 분량이 별로 높은 메이저 회사, 믿음직한 회사 분명히 스펙만큼 효율도 나오는 제품들이에요 이거 하면 좋을 것 같고 진짜 예산이 부족할 때 그럴 때는 많이 크래시트 풀체인지 700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 난 소음에 좀 민감한데요 어떻게 고주법좀 줄이고 파워 팬 소음도 줄일 방법 없나요 하신 분들은 3.0 규격을 만족하는 천하트 파워 가시면 됩니다 참고로 3.0 규격이 케이블만 12핀짜리가 추가되는 게 아니고 4 0 0 0 c 이제 꽂는 거 그거 말고도 2.6 규격과 다르게 피크치를 짧은 순간 동안 두배까지 버틸 수 있게 설계가 됐기 때문에 분명히 얘네가 전원부가 약간 더 튼실하게 합니다 물론 엄청난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좀더 주고 이거 가셔서 오래 오래 쓰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겠죠 겉 어, 그 밑에 거는 이제 알죠 파워 업계 1위 델타 제품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뭐 3.6 규격은 아닌데 아무래도 분량률이 낮고 플래티넘을 보니까 골드보다도 약간 효율이 높아요 근데 얼마 차이 안나요 네, 그래서 실내드랑 효율 때문에 요거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고 생각해요. 어, 여러분 예산에 맞춰서 뭐 1, 2, 3, 4, 5, 6 아무거나 쓰셔도 지금 위에 접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쯤 되면은 솔직히 네트워크 케이스 그 보고 다 넘어가고 피천이나 L600 돈점이 있으면은 DLX1까지 가는 게 괜찮습니다. 특히 4070Ti 쓰시는 분들. 나름 폭이 좀 넓고 두꺼운 그카들이 많기 때문에 DLX1까지 가셔야 좀 편하게 쓸까요? 아니면 p 천 정도 쓰시거나 아, 그렇게 선택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이 13400에 램 32기가 3 6 0 Ti로 견적자면 145만 정도 나오고 요 같은 경우에 이제 프레시에서 웬만한 게임 다 상호으로 즐길 수 있고 적당히 뭐 영상 편집이나 포토샵 하는데도 문제가 없는 다용도 PC라고 보면 될 거고요. 여기서 좀더 영상 편집에 적합한 거는 13500으로 CPU만 딱 바꾸면 됩니다. 딱 바꾸면은 그 그럼 1 5 0 한5만정도씩 구매가 가 될건데 그럼 영상편집 좀더 힘을 주 견적이라고 보면 될거예요 그리고 돈좀 있으면 어, 프레임 방어 잘하는 그런 CPU가 13600K거든요 특히 베그나 발로란트 같은거 프레임 방어율이 13400이나 13500보다 뭐 5에서 많게는 10% 차이나요 그러니까 쟤네들이 다 똑같은 13세대라 생각하시면 안돼요 분명히 엘트캐시가 두배나 많은 13600KF 혹은 K가 도전속물을 보이기 때문에 게이밍 프레임 방어가 좀 중요하다 생각하시는 분은 이 13700KF에 3070에 FHD 조합 가시거나 아니면 QHD 조합 가셔서 게임 하시면 은어 그거는 또 이제 다른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글카를 4070Ti까지 올리신다면 QHD에서도 144 모니터를 쓸수 있을 정도로 사실 3070은 144 모니터 뭐 저사양 게임 하는 거 아닌 이상 144까지 안 나오기 때문에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이 정도로 가면 이제 오사인 게임에서도 100프레임 이상 뽑아주는 게꽤 많기 때문에, 뭐, 최고의 게이밍 PC 중에 하나가 되겠죠. QHD 환경에서는요. 여기서 더 높은 거 굳이 박을 필요 없어요. QHD 환경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히 재밌게 즐길 겁니다. 그리고 13600K는 작업성능도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어, 준 전문가, 전문가분들도 충분히 여러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영상 편집, 작곡, 포토샵, 주식 스캘핑, 그리고 뭐, 원컴 방송. 프로게이머가 써도 괜찮은 정도 핏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가시면은 더 위급 굳이 안 쳐다봐도 될것 같네요. 아, 자, 그리고 그 다음은 AMD의 비슷한 견적을 보여드릴게요. AMD는 뭐 전체적으로 인텔하고 비슷한 구성이면은 10만원 정도 싸게 구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140만원부터 220만원입니다. 여기는 150부터 230만원인데요. 그러면 뭐 사용도가 좀 다른 거 아니에요? 어, 어 지금 한 대는 비슷하게 쓸수 있는데, 다만, 이제 영상 편집이라든지 아니면 렌더링 같은 데서는 다소 인텔 대비 성능이 떨어집니다 게임 프렌드도 조금 아쉬울 수 있어요 13600K 대비 근데 7600이면 은 13400은 이기고 13500하고는 비슷하니까 결국은 뭐 포토샵이나 간단한 영상 편집 그리고 국내 인기 온라인 게임 할 때는 거의 인텔하고 비슷한 체감이 들겁니다 자 그런 견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일단 CPU는 7600한 가지만 추천 드릴게요 5800 3D는 쓰면 안 되나요? 하시는 분 종종 있는데, 여러분이 기존 AMD 4보드를 가지고 있다면, 5800 3D도 여전히 쓸만한 제품입니다. 여기는 새로 산다고 계산했기 때문에 이걸 안 넣었어요. 새로 사면 미래를 보고 7600 가는 게 좋겠죠? 그리고 뭐 나중에 뭐7800 3D로 바꿀 수도 있는 거고, 다음 세대 CPU로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7600 ONLY, 요거 하나만 추천드립니다. 7600X가 가격 꾸준히 내리고 있지만, 7600하고는, 꽤나 가격 차이가 납니다 5만원 넘게 차이 나기 때문에 이 7600이 7600X랑 거의 성능 차이가 없거든요 이걸로 가시고 뭐 p b 어키고 쓰시거나 그러면 될것 같아요 레모버 하시거나 이거 p b 어안 켰을 때는 2만원짜리 혹은 3만원짜리 쿨러도 충분히 커버됩니다 AG400, 뭐 팔라딘 400, RC410 이런 걸로 다 커버가 돼요 다만 이제 팔라딘 400쓸때 일부 좀 얇은 보드에서는 이제 장력 조절을 약간 해주셔야 돼요 너무 빡빡하게 조이면은 부팅 불량 생긴 경우도 있으니까 아 그런 거 찝찝하신 분은 AG400 쓰든지 RC410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조합하시고요 어 그리고 만약에 7600을 오버하거나 PBO를 킬 거면은 돈을 조금 더 주셔서 RC1800이나 디쿨 AG620까지 가셔야 약간 오버클럭하고 도 씁니다 요, 지금 시점에서 7700도 가격 많이 내려가서 노리는분좀 있던데, 얘네 있잖아. 사실, 쿨러는 순행을 써야 되기 때문에, 쿨러 순행 넣으면 가성비가 좀 없기 때문에, 엠마에서는 7600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멀티 성능좀 필요하다 싶으면, 13600K로 가는 게 맞고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아수스 프라임 B655M-A. 저번 시간이 그냥 A였죠. 요번는 와이패까지 붙은 요 제품을 추천합니다. 왜요? A버전이 더 싸지 않나요? 만원정도 싼것 같은데 A버전 품절이에요. 그 어쩔 수 없이 와이파이 버전으로 가셔야 됩니다. 와이파이가 필요해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제싼 보드가 이거니까 가는 거예요. 이걸로 쓰시면 은 사실 7600노멀이나 7900노멀은 쓸 수가 있습니다. 어, 물론 X버전 쓰기에는 보드 품질이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차후 업그레이드 생각한다 그러면 이 보드 가는 거는 좋은 선택이 아니고 업그레이드까지 생각한다면 3번 가겠습니다. 업그레이드 생각 안 하고 당장 에이 조합으로 쭉쓸 거다 하시는 분들 7600에 그런 분들 요거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요거마저 품절하면은 2번, 기가바이트 d s 3 h 쓰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저렴한 제품입니다. 참고로 1, 2번은 뭐 특별한 장점이 있어서 추천한 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저렴한 제품이기 때문에 추천하는 거고요. 사실 장점이 좀 있는 보드 찾고 싶으면 전력 소비랑도 드라이버스피시트가 있기 때문에 낮고, 풀 사이즈 보드라서 쿨러 간섭도 없고, 그리고 그래픽카 드좀두꺼운에서도 포트도 안 가리고, 거기다 사운드도 897, 싸구려 칩셋이 아니라 조금 더 나은 ALC1200 칩셋을 쓰는 어요 터프보드 가는게 가장 베스트해요 물론 그만큼 가격은 올라가겠지만 분명히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5만원 혹은 2만원 더주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 마음속에 베스트 추천은 3번입니다 다만 가성비가성비 가성비 하신 분들한테 1번을 추천한다는 거요 예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AMD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5600메모리 호환성 문제가 종종 생깁니다 그나마 삼성 메모리는 별 문제가 없는데 하이닉스 메모리 쓸때 5600이 인식이 아예 안되는 경우도 있고 아 두개 인식이 안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웬 웬만하면 4800 메모리 쓰세요 아 성련님 저는 아 그래도 좀 고클럽 메모리 쓰고 싶은데 하신 분은 어 터프 보드 가시고 3번 고르시면 됩니다 이거 플레어 메모리 인데요 6000 EXPO를 지원합니다 EXPO 지원을 해야 메모리 컨트롤러 하고 그 메모리 <웃음> 비율을 1대1로 해서 오버클릭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금 요 메모리 같은 경우는 크게 비싸지 않는데 요 터프보드 큐브 l 에 있습니다 참고로 1,2번 보드에 큐브 l 에는 없더라구요 없으니까 1,2번은 보증못 받아요 호환이 안돼도 그래서 3번에 3번 조합하세요 메모리는 이렇게 가시면은 뭐 보통 대부분 판매점에서 EXPO는 공짜로 걸어서 보내드리거든요 저희도 그래요 그래서 요거 쓰시면 그냥 6 0 0 0원쓸수 있어요 아니면, 하이닉스 메모리 사서, 제가, 뭐, 금방 아니겠죠. 메모리 오버 방법도 올려드릴 테니까, 6 0 0 찍고, 수동오버에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라면 가성비 생각하면 그냥 삼성전자 메모리 8개가 두 개나 16개가 두개쓸것 같습니다. 자,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인텔하고 똑같기 때문에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사용용도 따라, 혹은 예산에 따라, 1, 2, 3, 4 중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 4는 없네요. 1, 2, 3 중에 선택하시면 돼요. SSD 같은 경우도 인텔하고 똑같았기 때문에 따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 혹시 내용이 궁금하시면은 요 앞에 인텔거 설명하는 구간 발췌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파워도 사실 인텔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추천목록에좀 저렴한 골드급 파워도 하나 넣어놨어요. 제가 MSI 지금 A750GF가 몇몇번 나갔는데 아직까지 큰 문제도 없고 나는 가격이 싸고 그리고 CWTOEM이니까 그래도 그나마 신뢰도가 있는 제품이라서 저렴한 제품 중에서 여러분 예산 진짜 빡빡하면 2번 선택하라고 말씀드리고요 예산 그정도 빡빡한거 아니면 1번 선택하세요 1번 제일 무난합니다 아니면 뭐시소입거 가는 것도 괜찮고 근데 시소 입게 지금 요새 가격이 올라가지고 제일 비싸긴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식으로 여러분이 상공익공나상공치구상 4070ti일 때 공통적으로 요 1,2,3,4 중에 선택하시면 돼요 예산에 맞춰서 5번, 6번 같은 경우에는 고주파 빈대를 좀 줄이고 싶어가지고 뭐850 왔던 넉넉한 파워를 쓰시거나 아니면 차후에 뭐4080 같은 거 업그레이드 할지도 모르니까 아니면 좀더높으시 u 쓸지 모르니까 파워를 높여가고 싶다 하신 분들은 5번, 6번 선택하시면 됩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음 국내로 선택할 때는 이 S700 쓰는 거 괜찮아요 그리고 하드디스크 달 때는 이게 하드 노이즈 킬러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두 베이가 지원이 돼요 그래서 하드 쓰실 때는 이 케이스 괜찮은데 만약에 여러분이 4070 Ti 살때 그리고 길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고을때는이케이스 추천합니다 그럼 그때는 무슨 케이스 추천하나요? P1000이나 DLX1도 하세요 P1000이나 그 DLX1 가시고 공냉어 쓸때 여러분 순냉어 쓴다 그러면은 뭐 L600, L600 Quiet, DLX1 이렇게 가시면 될 겁니다 간섭 없이 웬만한 거다 달고 싶다면. 이 중에서 제일 추천하는 제품은 또 뭔데요, 그러면? 역시나, 여기서 제일 비싼, DLX1이 제일 품질은 좋아요. 조립하기도 편하고, 펜 풍량도 나쁘지 않고, 상단 순행 호환성도 넉넉한데다가, 어, 케이스 강판 두께가 이 중에서 제일 두껍습니다. 0.9t 이상입니다. 그래서 공지능도 덜 나고, 아무래도 뭐, 나사 돌리다가, 나사선이 망가진 경우도 덜 해요. 그래서 돈좀 있으면 이거, 제일 추천드립니다. 하여튼 그렇게 견적을 짜게 되면은 7600에 뭐 대충 팔라딘 쿨러에 아까 제일 싼 프라임 655M보드 그리고 3 6 0 t 로 조합하고 스탠다드급 클래시2 풀체인지 파워로 박으면은 145만원, 146만원 정도면 실제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텔 쪽에 13400 가는 것보다 가격이 싸거나 비슷하고 게임 성능더잘 나와요 그래서 내가 작업을 안한 다치면은 게이밍인 때는 이쪽이 더 유리합니다 이걸로 가시고 그리고 7600의 공랭에 3070, B650, 이거는 이제 터프 보드. 사운드도 좀 빵빵한 놈. 그리고 750W 파워로 딱 짜서 가면은, 이, 이건 뭐가 다른데요. 일단 3060ti 보다 대충 프레임이 12% 정도잘 나올 거고, 이제 풀사이즈 보드 썼으니까, 어, 쿨러 간섭도 덜하고, 보드가 이쁘기도 하고, 화장선도 넓고, 거기에다 또 뭡니까? 사운드가 더 윗급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체감은 안되는 부분이지만 여러분 좀 괜찮은 헤드셋 쓰고 있으면 약간 더 기가 즐거워집니다 SNR 수치가 높거든요 소음하고 신호 대비 비율인데 이게 높음 높을수록 아무래도 깔끔한 음질을 보여줘요 그래서 요쪽으로 넘어가시면 은 가격 자체는 뭐 보시면 26만 정도 비싸지만 그만한 값어치가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넘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위에 또 한가지 더 있죠 4070Ti 가는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터프조합인데 요까지 가시면은 뭐가 닿냐면은 이제 220만 정도 내야 되는 견적인데요 이제는 QHD144 모니터 풀로 상업도 가능한거예요 사실 여기서는 QHD 풀로은 불가능하고 아니 가능하다 해도 좀 중저사양 게임만 가능하거든요 어좀 아쉬운데 여기서는 QHD도 충분한 프레임 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거의 모든 게임을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사양입니다 다만 이7 6 0 0에뭐티성능은 다소 아쉬워 가지고 여러분 혹시나 영상편집도 좀 해야 될것 같고 저는 게임을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실행시켜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거나 좀다용도로 쓰고 싶다 길게 그러신 분들은 돈을 좀 보태서라도 13600K로 가는 게좀더 나은 선택이 될것 같네요 자 그렇게 AMD에 140만원부터 220만원 견적 보여드릴 거요 그 다음은 진짜 전문가용 아니면 최고급 게이밍 PC를 보여드릴게요 340만원부터 540만원대 인텔 견적입니다 여기서는 그냥 13700K나 KF 원툴입니다 여러분 영상 편집할 때만 K를 보시고 그 외에는 다 KF로 사시면 됩니다 원툴이야 이거 말고 딴 거는 뭐 어때요 뭐12900 요새 좀 싸진 것같아데 이건 어떻습니까 이게 13700보다 못하니까 별로입니다 뭐 13900은 어떤데요 1 3 7 0 0보 좋잖아요 얘는 온도 잡기도 어렵고 사실 있잖아요 뭐이 코어만 추가되는 수준이라서 게이밍에서 거의 차이 없거든요 뭐, 작업에 조금 낫겠지만, 순수 작업을 생각하고, 그, 뭐, 여러가지 호환성이나 아니면은, 쿨러, 그리고 전성비를 생각했을 때는, 그냥 차라리, 790 가는 게 나을 수도 있기 때문에, 13900은 약간 애매합니다. 약간 애매해서, 웬만하면 13700 원틀로 가세요. 13700 가시고, LS720에, 참고로 저도 영상 편집하는데, 13700 쓰고 있어요. 어, 요 가이드 키까지 달아주면 충분히 이 온도 잡을 수 있는데, 오버클럭 같은 경우좀 어렵거든요 이게 X73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만삼 700K 갔을 때램 오버 살짝 하고 쓰시지 CP u 오버는 어차피 얼마 들어가지도 않을 뿐들어 0.2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전력 소비를 향하고 온도가 크게 증가하니까 오버는 대충 포기하고 쓰기 좋습니다 포기하고 쓰시고 요두 쿨러 중에 선택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LS720 쪽이 싸기 때문에 이걸 우선 권장드리고 X73 같은 경우는 에 이제 조만간 4월달쯤에 신형도 나오기 때문에 좀 기다렸다 사시면 신형으로 살 수도 있어요 그리고 13900은 진짜 발열이 높기 때문에 최고급 순행인 최상위 순행이에요 이거 요거에다가 이게 지금 XT 버전에 나와 있거든요 요거에다가 이제 가이드 킵바가도 진짜 온도 아싸아슬하게 잡을까 말까 하거든요 그래서 요 제품은 꼭 써야 된다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런 페널티 받기 싫으면 또이 제품 쓰면 케이스도 고정이 되거든요 상단에 420달수 있는 케이스 몇종안 돼서요 어 13900보다는 그냥 13700 쓰시고 그래도 좀더 높은 멀티 성능 필요하다 싶으면 7950 가세요. 790X. 하데 그렇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원래, Z690, 토피도나, Z690, 토마크 같은, 아주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좀 있었는데, 아니면 뭐, 프라임 A라든지, 다 품절났습니다. Z690 중에 가성비 있어 보이는 거다 품절나고, 막, 스트릭스 같은 좀 비싼 애들만 남아있거나, 아니면은, 그냥, 진짜 좀, 품질 떨어지는 애들밖에 안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 포스정도 가야지 전원부터 좋고 사운드도 좋고 그 여러가지 기능적으로 떨어지지 않는 그런 제품이 되더라고요좀 비용이 더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전달만 해도 한 5만원 정도 더 저렴하게 살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43만원부터 시작해야 될 거라 생각해요 근데 아예 나는 어차피 작업밖에 안하니까 사운드 별로 안 중요해요 확장성? 아니 뭐전원 치면 충분히 다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i9나 i7 쓸 건데 딱 걔만 버틸 수 있는 가장 저렴한 보드 뭐인데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기가바이트 Z790UD 가시면 됩니다. 요거 하면은, 얘가 가장 저렴한 790 중에 하나인데, 전원부는 또 빵빵해요. 그래서 i9도 다 커버돼요. 그래서 요거 쓰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보다는 그래도 얘가 좀, 보드가 볼품이 없거든요? 조금 더 나은 옵션을 가지고 있는 보드 없나요? 하시면은, 이제 어록셀리트 가시면 되고. 근데 얘는 또 사운드가 좀 아쉬워. 가격은 둘이 큰차이안 나는데. 그러면 사운드도 괜찮고, 790 보드 쓰고 싶은데요 여러 모드 떨어지는 거 없는 거 진짜 다 중상타 치는 거 그런 건 이제 토마크 정도까지 가셔야 된다 그러면 좀 비싸죠 토마크는 50만원이 넘으니까요 하여튼 보드는 이쯤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더 비싼 보드 굳이 필요하진 않아요 어, 참고로 인텔 같은 경우에는 딱히 메모리 호환성 문제가 크게 이슈된 게 없기 때문에 5600 메모리 쓰든 4800 메모리 쓰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용도에 따라서 맞춰가면 되는데 오버클럭 안 할거고 작은 용도로 쓴다 그러면은 삼신전자 5200짜리 1 6기가두개 쓰는게 무난합니다 어, 여러분 오버클럭 할 생각이 있고 게임 용도인데 좀 오래 쓰고 싶다 싶으면은 하이닉 4800짜리 1 6기가두개 넣고 오버클럭 하시면 될 거고요 나는 진짜 게임밖에 안하고 내가 하는 게임 중에서 램 많이 먹는 게임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싶으면은 하이닉스 5600짜리 8기가두개 사서 수동 오버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 가격 보시고 내가 어떤 기준을 쓰는지 확인하시고 넘어가면 될것 같고요. 글카 같은 경우는 이제 이쯤 되면은 그냥 4080 쓰셔도 상당히 프레임 잘 나옵니다. 4090 쓰셔도 괜찮고, QHD에 4080 쓰거나, 4K에 옵션 타협하고 4080 쓰시거나, 4K에 옵션 타협 안 하고 대부분 상업 들어고싶4090 쓰시거나, 그러면 돼요. 혹시나 나는 이게 자금 용도용인데요하시 분은 그냥 4060 쓰세요. GPU 가속이, 가속이 아주 뭐 유의미하게 있는 그런 프레임 돌리는 거 아니상은, 이 3060만 쓰셔도 영상 편집하는데 가속하는데 불편함 없고요. 그 외에 나머지 뭐, 취미 삼아 AI 영상, 그 뭐지, 그림 그리기 이런 것도 3060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좀 고해상도 모니터도 다 지원되고, 다중 모니터도 지원되고, 3060이 제일 무난합니다. 뭐, 게임을 안 하고 작업만 한다고 하시면, 13700에 3060,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맨날 똑같긴 한데, P31 테라쯤 가는 게 좋긴 해요. 제가 지금 500기가 가격을 적어뒀는데, 1 테라 가면 12만 8천 원입니다. 12만 8천 원 기억해 두시고요. 아니면 p n 9 a 원1 테라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걔는 9만 4천 원입니다. 지금 500기가 기준으로 두개 적어놨는데, 1 테라 적을 제가, 그, 칸이 부족해서 500기가 기준으로 적어놨고요. 이쯤 내면 사실 나는 1 테라 권장드려요. 어1 테라가 또 쓰기 속도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 더 좋단 얘기에요. 500기가보다. 그리고 고성능 P41이나 9 8 0프로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1테라짜리 얘네들 1테라가면 가성비 가 그리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네개 중에 선택하면 되겠네요 참고로 안정성은 P31이 최고인 것 같고 대신 속도가 떨어져요 가성비는 p n 9 1원이 제일 좋고 P41이 가격은 비슷하지만 성능이 제일 좋습니다 실제로 아까 전에도 표를 보여드렸는데 보시면 아주 그 대용량팔 파 옮기고 파일도 많이 쪼개져 있는 더티한 테스트 기준으로 P41의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줍니다 이래 많은 제품 중에서 그거 가는 게 괜찮습니다 980프로도 상위권에 쓰니까 980프로도 괜찮고요 이게 얘네들 가끔 이테라 할인할 때 사면 진짜 개꿀입니다 자그 다음은 많이 크래시트 850이나 뭐 1050파워 4080을 써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굳이 안 쓰시고 그 FSP 하이드로 G프로 850W ATX 3.0 쓰셔도 괜찮습니다 왜? 4080 쓰니까 ATX 3.0 규격 쓰면 나쁠 거 없죠. 뭐, 케이블도 끼워주고. 아, 참고로, 마닉 850이 이번에 있잖아요. 그, 일반 버전 사서도 12핀, 그, 4080이나 4090용 핀을 주긴 줘요. 주긴 줍니다. 850W 요거 주더라고요 750W도 조만간 준다고 하는것 같아요 어쨌든 4080에 좀 싸게 쓰고 싶으면은 요거 두개 선택하시고 난좀 괜찮은거 쓰고 싶다 싶으면 3번 4번 선택하시면 됩니다 어, 4090은 1,2번 보지 마시고 그냥 3,4번에 선택하세요 그렇게 하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ATX 3 0 규격이라는게 케이블도 변경이 되지만 12핀으로 이런 애들은 3 0규격 안되겠잖아요 요거랑 다르게 피크치 전력도 더잘 버티게 설계가 되어있고 그리고 전력 소비량이 낮을 때도 더 높은 효율을 버틸 수 있게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뭐 그런 장점이 있긴 있어요. 품질이 조금 더 좋다는 얘기에요. 큰 차이는 아니고.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때도 DLX1 가는게 제일 베스트 입니다. 근데 DLX1 못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내가 어떻게든 뭐 13900K 쓰고 싶어서 사고 H170i 엘리트 이거 샀어 이거 달려가니까 DX, d l x 1에는안 된다. 고 근데 그건 못 써야 되는데요. DS5000 쓰시면 됩니다. 다만, DS5000한테는 그래카드 호환폭이 340까지니까 주의해서 사셔야 돼요. 이거 넘는 애도 있거든요. 그리고 p u b s 전면에 다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 7000D나, 아니면 Define 7 XL 있죠? 여 끝에 있는. 어, 요, 요, 제품들 가면은, 상단에 간섭 없이 장착이 됩니다. 어, 그런 경우 아니상, i7 같다. 그리고 나는, 여기 X73이나 성재님 추천은 LS720 같다 그런 경우에 DLX1이 베스트고 그 다음에 l 6 0 0 Quiet 가시면 괜찮을 것 같고 돈좀 써서 좋은 거 하고 싶다 그러면 은이 ASUS GT501이나 p u x 가시면 될것 같아요 딱 그렇게 짜시면 됩니다 13700K는 12900K 완벽한 상위 호환이에요 그래서 그 전세대 하이엔드 제품을 넘어서는 멋진, 멋티 성능, 싱글 성능, 게임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작업에도 충분하고 최고의 게임 성능을 보여줄 겁니다 특히 4080과 조합 하면 정말 밸런스 좋고 QHD에서는 모든 게임을 풀옵, 상업이 아니야 풀옵으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4K에서 옵션 타입에서 한 중옵으로 즐겨도 괜찮고요 그래서 다양한 용도, 다양한 게임에 적합한 PC가 될 겁니다 13900K는 멀티 성능이 좀더 강화된 모델인데, 게이밍어제피 13700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게임 위주로 간다 그러면은 900이나 700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진짜 뭐 전문가가 아닌 상 900을 굳이 갈 필요가 없다 생각해요. 여러분 작업을 한다 쳐도 13700으로 구성하면 될것 같아요. 거기에 4 0 9 0을 짜버리면은 약 500만원 견적이 나오는데, 4090보다 4K에서도 상업이나 프로 게이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이 최고급 게이밍 PC를 원한다. 혹은, 적당한 작업 용도의 최고 게임 PC를 원한다. 그럼 요걸로 가시면 될 거예요. 그럼 13900 언제 가는돼요 아니, 조금이라도 작업 성능을 높여야 내가 돈을 더 번다 는 직군. 어, 그런 분들만 13900K를 보는 게 좋겠네요. 자, 그렇게 인텔의 최고 PC 설명됐으니까, 그 다음 뭡니까? AMD 최고 PC죠. AMD 최고 PC는, 아 어, <웃음> 제가 지금 가격을 잘못 적어네요 이거 수정을 했는데, 일단 7900도 나름 고급 PC라서 넣어놓긴 했는데 얘는 최고급이 아니니까 일단 우선 추천은 아니고 최고급이라면 역시 790X3D죠 지금 원래 얘가 나올 때 103만원, 107만원에 판매하다가 가격이 올라서 물량이 딸리기 때문에 128만원 정도에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가성비는 없습니다 실제로 얘가 다시 107만원 될때 구매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음주에 들어옵니다 다음 주 들어올 때 107만, 108만 정도에 주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이거는 이제 최고급 게이밍 그리고 최고급 작업 둘다 하시는 분들이 1번 선택하면 되고요 나는 작업 위주인데요 게임은 그냥 라이트하게 즐겨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분은 799X X 가세요 이게 13900K랑 사실상 뭐티 성능이 맞먹는데요 근데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하고 전성비가 조금 더 좋습니다 요거 가셔서 뭐 EDC 안 걸고 써도 되고 아니면 그냥 쓰셔도 괜찮습니다 하이팅 안에 1번, 2번 여러분 용도에 따라 선택하시고요 그럼 3번은 뭔데요? 아니 성준님만삼700 가려니까 만삼700 수냉밖에 못 쓴다고 해서 저는 공냉을 굳이 가야 되는데요 순냉 불안해서 못 써야 하시는 분 7900이 답입니다 7900은 전력 소량이 100 조금 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냥 공냉소 온도 잘 잡아요 어, 799X3D는 공략 안돼요? 아니요 되긴 되는데 얘는 좀 비싸서 우선 추천은 좀 못할거고 얘도 공략됩니다 그래서 1번 3번 가시면 여러분 RC1800으로 커버돼요 작업을 해도 커버됩니다 둘다 전성비도 좋습니다 그래서 1번 3번 가는게 참 베스트한데 근데 비싸다보니까 1번은 2번은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작업할때는 그리고 아니 뭐 1,2번 둘다 비싼데요 나는 3번 하면 안돼요 3번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게임 용도로 작업도 i5 보다는 조금 나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3번 하셔야 됩니다 다만 얘는 i7 보다는 약간 못합니다 하여튼 용도에 라서 1, 2, 3번 선택하면 되겠네요 쿨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2번 선택했다면 x73 아니면 ls760 가세요 그리고 여러분 1번이나 3번 선택했다면 rc1800이나 아니면 ag620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어, 799x3d 뭐 순행가서 나쁠 건 없으니까 순행 쓰셔도 되긴 돼요 음, 군다고 순냉 간다고 크게 장점 있는 건 아니고 전력 소비는 조금 줄어들고 온도가 조금 잡힙니다. 보드 같은 경우는 에 아스토프 그 650M 안 붙은 거 플러스만 가도 얘네들 커버 다 됩니다. 싹가능이에요 하지만 아, 나는 좀 확장성이 필요하다. 좀더 고급 포트나 아, 더 많은 뭐그 연결 포트 USB 고속 성능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하신 분은 예, X650E 플러스 가시면 됩니다. 하여튼 1번, 2번 이거는 여러분 마음대로 선택하십시오 지금 보니까 대체적으로 b 6 9 0 진짜 싸구를 빼고는 다 얘네들 커버하고 남을 정도고 X670엔 욕할 제품이 거의 없던데 그나마 가성비 좋은 거라서 얘두개 뽑아준 거지 다른 제품 쓴다고 문제 생기는 거 아니니까 다른 제품 쓰셔도 괜찮습니다 MSI나 기가바이트 거 에재라 것도 심지어 뭐 품질 나쁘지 않더라고요 스틸 레전드쯤 되면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 마음대로 선택하시고 일단 가성비 선택은 1번 아니면 2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여러모로 달아 봤는데 호환성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5600짜리 쓰지 마시고 웬만하면 4800짜리 쓰시고 여러분이 그냥 일반 사용용도 오버클럭 안하고 작업용도 로 많이 쓴다 그러면은 3000전자 메모리 1 6기가두개 가시고 나는 램오버 좀 해보고 싶은데 하신 분은 하이닉스 메모리 4800짜리 두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램오버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고클럭 메모리 쓰고 싶어요 하신 분은 EXPO를 지원하는 이거 플레어 메모리 쓰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두 보드에 다 어, 호환 목록에 있으니까, 이게 안 들어가면 선인에 교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3번을 넣어드린 겁니다. 못 모르고 이거보다 더 높은 클럭이 데 넣으면 안 돼요? 그러면 6,400짜리 넣었다가 안 되면은 보증 못 받아요. 그리고 6,400 이상 되는 건 AMD는 거의 적용 안 됩니다. 그래서 7,000짜리, 막 8,000짜리 들어가서 넣어달라 그러는데 안 돼요. 고르지 마세요. 6,000짜리 고르세요. 6,000짜리. 높아봤자 6,200 이런 거 고르세요. 그, 같은 경우에는, QHD 환경에서 쓰신다 그러면, 4070Ti 가시면 될것 같고, 순수 작업용이면, 3050이나 3060 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4K에서 플레이 하신다 그러면, 4080이나 4090 가세요. 물론, 4090을 좀더 권장드립니다만, 예산이 빡빡하면 4080 가셔도, 오션 타입 조금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품을 특별히 찝어드지 않을게요. 4070Ti, 4080, 4090이든, 대부분 제품이 이슈가 없고, 솔직히 어느 정도 괜찮은 쿨링을 보여주기 때문에, 어, 지금 내가 적어놨는 애들은 그건 뭔데요? 추천 제품이라고나 적당한 품질의 저렴한 가성비 제품을 넣어놓은 겁니다. 여러분이 이거보다 더 비싼 제품 을 쓰든 어뭐 이거보다 약간 더 저렴한 제품을 골랐든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이쯤에서 고르시면 될것 같고 SSD는 이쯤 되면 이제 작업하시는 분들 많을 테니까 메인 SSD는 p 3 1이나 P4S 쓰세요. 얘네들이 불량률이 매우 낮아요. 요거 두개 써서 안정성을 꾀하고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데이터를 집어넣는 쪽에는 서브 SSD로 PN9A1이나 어 아니면 뭐 P5 플러스 이런거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서브도 나름 중요한 데이터인데 980% 요거 특가 제품 쓰시거나 아니면 그냥 지금 판매하는 제품 사도 가격적으로 많이 착해졌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4070테이스 썼을때는 파워는 750W로 가도 충분한데 850W가서 나쁠 건 없으니까 850W 선택하셔도 되고 추천 제품은 마니클래시2입니다 750도 있고 850도 있어요 혹은 FSP 하이드로 G프로 750이나 850 쓰시면 될것 같아요 참고로 이 3.0 규격인 제품도 있으니까 그거 쓰시면 은 조금 더 나은 품질을 약속드립니다 뭐가 다른지는 앞에 설명했으니까 여기서 보시면 될 거고요 4 0 8 0이4090 4080 쓴다면 은좀 넉넉하게 1000W 가시면 좋습니다 확실히 천하트 가니까 고주파가 좀덜 나긴 하더라고요 글카에서 파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 3.6 규격 만족하는 천하트 파워 쓰시면 은 그나마 비교적 빈도가 줄어듭니다 그래도 뽑기는기 때문에 아예 없어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무작정 비싼 거쓰라고는 얘기 안하고 싶습니다 디 DLX 1승게 제일 베스트 해요 가성비도 좋고 호환성도 좋고 조립하기도 편하고 요거 쓰시면 괜찮은데 혹시나 좀 저소음으로 쓰고 싶다 그러면 이 디파인 7 XL 요거 가거나 아니면 솔리드 타입도 있습니다 그건 옆에 유리가 아니고 막혀있는데 걔가 더 조용해요 그거 쓰시거나 아니면 좀좀 이쁜거 좀 가고 싶은데 싶으면은 gt 501 화이트 에디션 요것도 이뻐요 아니면은 뭐 하드 좀 많이 달아야 될것 같은데요 p 6 x 이런거 같은 것도 괜찮습니다 하여튼 케이스는 여러분이 예상과 아니면 나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 목록 중에서 자 그렇게 짜면 경제사의 12900K와 맞먹는 게임밍 성능, 이거는 7900 기준입니다. 게임밍 성능을 가지고 있고, 어 저전력이지만 i7 끝과 맞먹는 i7 노멀 버전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뭐1 3 0 0 0하고도별 차이는 안나겠죠? 그 사이에 좀 깨어있어요. 어그 정도의 멋진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작업되고 게임도 잘 돌아가는 PC가 됩니다. 어, 7900에 4070ti 삼성 내놓고 짜면 약 260만 정도가 구매가가 될 거고요. 이게 저전력이니까 좀 저섬으로 짜기에 적합한 PC라 보시면 될 겁니다. 790X는 어떤 작업이라도 경제사의 i9과 비슷한 수준을 보여줍니다. 키싱크 기능 들어가는 일부 영역을 빼고는요. 어, 그거 제외하고는 더 이기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최고의 전문가용 PC가 될 건데요 혹시나 게임과 작업을 두단 만족하고 싶다면 7950x2로 가면 됩니다 지금 다소 비싸긴 하지만 이걸로 가면은 경제사의 13900K보다도 더 높은 프레임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작업도 1 3 9 0 0하고 비교해도 지지 않고요 제 리뷰 있으니까 한번 체험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이 그냥 50X로 가면은 370만원 정도 할 거고요 그리고 3D 모델로 가고 4090으로 갈 경우에는 550 혹은 560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깨놓게 들어가죠. 그러면 일단 이게 최고급 PC긴 해요. 게임도 최고급이고, 작업도 최고급이고.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제가 로또 되면은 사보겠다 했는데 실제로 로또 안 됐는데 샀어요. 자, 제가 7950 SED 있고요. 그리고 플러도 있어. 그에다 크에도 있어. 익스트림. 로또 안된데 샀어. 아. 아니, 물론, 크에는 내가 사는 건 아닌데. 빌린 거. <웃음> 일단 조합을 할수 있게. <웃음> 그리고 하이닉스 메모리도 있어. 400도 심지어 샀어. 이거는, 아우, 제 카드로 그냥 특가하거 질렀습니다. 그리고 P41도 있어. 2 테라 아니고 1 테라. 파워 1200도 짜리 플래티넘도 샀어. 케이스만 이제, d 지금 내가 디파인 7 XL이 아닙니다. 케이스만 제가 지금 오픈 케이스 쓰고 있는데 하여튼 이걸 구성을 했거든요? 아 로또 되면 살라 그랬는데 못 참겠더라고 790X3D가 너무 잘나가지고 짜니까 마음에 들던가요? 네. 질입니다. 물론 오버클럭 하면은 13900K가 방어가 더잘 되는 게임도 좀 있는데 귀찮게 직장인이 오버 안하고 쓸수 있는 진짜 가장 고성능 모델이거든요. 사실, 이거죠. 어, 이것저것 오버했지. 파워도 오버했고, 메모리도 오버했고, 보드도 오버했는데, 근데 마음에 들어요. 차는 800만짜리 타고 다니지만, PC는 싼거안 씁니다. PC도 800만짜리 쓰고 있으니까, 내책값하고 동등한 가격을 쓴 PC를 한번 맞춰봤습니다. 이거 아마 생방에서는 제가 갖고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마음에 드냐 물어보면, 아, 속은 좀쓰인데돈좀 썼으니까. 마음에 듭니다. 뭐, 12명의 나에게 맡기면은 못살 가격은 아니잖아요. 두명이 나한테 맡기면 한 달에 한 달에 70만 원씩만 어떻게 내면 됩니다. 여튼 그렇다고요. 어웨아 사고 싶다. 아니 살까? 아니 샀어. 아니 샀어. 점점점. <웃음> 자 이렇게 여러분한테 어 마지막 최고의 게이밍 PC까지 견적을 보여드렸어요. 어때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아 이번에도 어쩔 수 없이 자막을 생략했는데요 제가 나름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자막을 자꾸 생략하는 것 같아요 다음 편좀 여유 있게 시간을 가져서 자막도 조금 중간중간에 주석삼아 많이 다아드렸으면 좋겠네요 물론 요새 유튜브 자막이 워낙 잘 나와가지고 제가 좀 발음이 부정한 확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들을만 할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자막이 필요하면 은 아 그런 분들은 지금 내가 떠는 게못 들을 거 아니야 아 그래도 자막 필요하면 유튜브 자막 이라고 앞에 자막은 달아줘야 되겠네 근데 그 정도만 달아놓을게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